눈 감고도 만들 수 있는 과일 요거트 샐러드 요거 만들기 아주 쉬워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손님이 온다고 하는데 마땅하게 대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딸기도 있고 이 비싼 딸기를 <웃음> 바나는 왜이 모양일까요? <입어야> 먹었죠. <웃음> 왜 그러겠어요? <웃음> 못 참고 먹었다는 거.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본적인 재료는 다 씻어서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하고 준비했어요. 어, 이거를 과일을 어떻게 다듬느냐면. 당감을 준비하시는데, 어, 당감을 어, 조금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당감은 이 꼭지 부분에 이 부분을 제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칼로, 이칼 쓰실 때손 조심하시고요. 강약을 좀 조절을 해야겠죠. 이렇게 파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키위 키위는 원래 껍질을 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드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어느 정도 요요 요 겉에 있는 요 털들이 있잖아요. 요것만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냥 드세요. 그게 원래 정석인데 그렇게 드시라면 많이 못 드세요. 그래서 <웃음> 이거를 깎죠 대부분. 색감도 깎아놓으면 더 이쁘기는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깎아서. 이위는 동그란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이렇게 썰는 것 자체가 이쁘죠? 색감도 이쁘고. 귤은 크게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라다나 이런 거 이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접대를 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알맹이를 가르지 않아요. 가르지 않고. 어떻게 써냐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썰어 가지고 단면을 써요 근데 이렇게 썰어서 장식을 해 놓으면 되게 이뻐요 딸기는 솔직히 이거 뭐 그냥 이 상태로 딱 올려도 이뻐요 그래서 그죠? 이쁜데 이걸 굳이 모양을 낸다 그러면 요렇게 썰어도 무방하겠죠? 이렇게. 감을 아까 썰어 놨는데, 요게 좀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요거를 요령 있게 좀 이쁘게 모양을 내기 위해서, 사이즈를 맞춰줄 거예요. 다른 거하고. 그렇게 해서, 반만 잘라줍니다. 이렇게. 일단 색은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를 살짝 돌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볼거예요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색색깔 있는 거 최대한 설용을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쁜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제, 저는 여기에 뭐 마요네즈나 뭐 이런 걸 쓰지 않고 요플레 하고 플레인 요거트, 요두 가지만 사용을 해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거는 제가 주로 먹는 이제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손님이 오시면 급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이 재료가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집마다. 그죠?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를 색색깔을 좀 맞춰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 가지고 손님 오셨을 때뭐 내놓을 거 없을 때 어, 이렇게 해서 어, 이용을 하셔가지고 어, 만드시면 아주 좋아요 물론 손님 접대에도 좋겠지만 연말에 그 고기나 뭐 이런 거 드시면서 나중에 또 과일을 또 드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세팅해 가지고 드시면 너무 좋아요 이 옆에 있는 요 플레인 요거트는 기본적으로 어 많이들 좀 갖고 계실 거예요 냉장고 안에 <웃음> 근데 이제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굳이 저는 그 당분이 많이 드는 걸 먹는 것보다는 플레인을 선호한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단맛을 더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 요거트 중에 그 요플레라고 있어요 딸기 맛. 고거하고 요거하고 섞으면 그래도 맛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입맛, 입맛에 입맛 따라서 이제 추가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쁘게 나왔나요? <웃음> 어, 나름대로 이쁘게 만든다고 만들어 봤는데 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날도 춥고 어,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뵈요. 감사합니다.